응 갑자기 좋은 생각 덕구가 여기다 뭐 만들어 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그대로 둘라고야 음. 아파트 공사 <웃음> 아파트 한번 드럽게 크네 <웃음> 아파트 어 보자 야나 내일 병을 만 먹어 어? 어 내일 뭐, 뭐 한다고? 아 내일 지금 응. 나가거든. 응. 약간 어물 먹는다. 약. 약. 자 이거 아 덕분 때문에 어느 정도 편해졌다. 뭐야 뭐. 방금 몬스터 탭댄스 추는 거 봤는데 야 맨날 그런다 입주민들인데 덕구가 한테 걸리면 끝난다 애들 탭, 탭댄스 추던 친구가 좀 쩌라 야 방금 막 좀비 거미가 몸을 막 격렬하게 흔들어지게막 <웃음> 빙글빙글 거리지 어야 그거 어딘데 아 로딩되면서 풀렸어 아 근데 걔네들 왜 빙글거리냐 그지일하아무지나 지하철 타는데 철도 앞에서 빙글거려가지고 약 민폐다 민폐 이도 빌라 지어야 되나 이거 나 오늘 이거 너무 많이 지웠다 엘리베이터 짓는데 좀 오래 걸렸다 아, 신호 위로 주는 방법 알아냈다 그냥 하나 더 넣으면 되지응 어. 처음 알았어 약 그냥 토치로 탑, <웃음> 탑 싸우면 되거든 탑 싸우면 되거든 와 이, 이제 알았다 돈부터 달아야겠다. 아, 노래 틀면서 해야겠다. 와. 노래는 노동료다. 야. <웃음> 이거, 가운데 이거 괜찮지 않나? 독구가 만들어놨는데, 그냥.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는. 조금 어, 더 다듬어. 이런 조형물이 있어야 어. 그래, 원래 여기 만들랬는데, 그냥 요렇게 유리 딱 쳐놓고, 요거 그냥 가만히 놔둬놓으려고. 가운데 조금이 여기 음. 경비실이다. 경비 겨비. 아 비실이. 하나 사둘래. 두개 할래. 아 집집마다 달면 되는 거가? 어. 문. 아, 아 전부 이 문으로 통일이가 어. 왜냐면 이문 그거 닮았지 않네. 아까 아파트 현관에 보면 <웃음> 밖에 누가 왔는지 뭐. 확인할 때 <웃음> 뭔지 알지? 어. 그거 이거 닮아가지고 입문 하고있다 이중문이다 이집 내가..내가..어? 왼쪽 다 해놨네 독구가 이에서부터 해야겠다 야 밑에서부터 하니까 문이 다 열린다 야. 문 방향은 상관없 응. 이거 공... 조명을 어떻게 넣을지가 더 구, 고민된다 나. 조명... 형광등 할래? 아 형광등? 여기 안에 형광등 하자 아. 지금, 지금 덕구가 해놓은 대로 이거 바닥에다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 지금 나쁘지 않아 집 어... 입구 앞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위에도 아... 돼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대신 쉐이더 하면 어둡게 있지 이거 해두고 이집 네 짓는 것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이가. 좋아 형광등 설치했다. 아야니 네 지도 쓸줄 알지. 뭐하게? 어아 아, 이거 그냥 혹시 필요하면 써라고. 이거 표지판보다 가독성 좋아가지고 이에 명령 오고 이거 지도 번호 치면 그거 나오니까. 쓰면 된다 그거 숫자 맨 밑에 있는 거랑 와규물 간판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 필요한 거 만들어서 이미지 보여주면 내가 넣어놓을게 아 그거 옛날에는 인터넷에서 일일이 다 변화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램 개발돼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돌에서니까 자동으로 넣어주던데 오. 이런 거 편해가지고 쓰고 있다 4층 디브 디지트 3942 마인크래프트 필드 맵 하고 괄호하고 맵 콜론 242번 다 마시. 그거 술탄 건데. 응. 마실래, 엄마. 뭐, 열어줘, 나서. 고기 냄새? 어, 내 얼어놔줘. 응. 어, 음, 엄마가 막 레몬향 나는 맥주 샀는데 응. 도수가 용도되라 음, 그래, 음도사이다조원이 주원이 줘야 된다, 이거. <웃음> 주원이는 무지 필요로 할것 같다. 하긴, 근데. 응. 음. 그 놈은. 필요하다. 그 집에 좀, 약간 유사술 같은 눌러서 줄 필요 있... 있나? 막 이슬토토 같은 거 사다 넣나아 그런 걸사 사줄 필요가 있다. 응. 네. 음. 그런 거 없으니까. 막지 뭐, 마음대로. 집에서 캔맥주 따먹고 그런, 그런다더라고. 그럼 안 되잖아. 나도 그런다. 어수 젊스 같은. 혼술 야. 안 돼. 아, 아 근데 나 혼술은 안 하지. 혼자 있을 때안 먹는다. 그만 혼자 있을 때 그랬다는. 그, 그건 문제가 된다. 좀 심한. 많이 문제다. 심한 거지 엄청. 야, 너무 삐뚤어졌다. 뭐가? 술 아, 버릇이. 아, 나 건물이 삐뚤어진 줄 알았다. 야. <웃음> 건물은 안 삐뚤어졌어. 다행이다. 주원이가 안 다행이지만. 231번. 15. 와 근데 진짜 크다 약간... 어, 화질 왜 이렇게 선명하냐? 02 02 맞지 맞지? 01어 가독성 좋아가지고 이거 쓰고 있다 이거 표지판보다 근데 어. 표지판 어두운 색깔 짙은 참나무에다가 하얀색 깔시로 바꿔도 가독성 좋아지긴 하는데 그나마 어. 이게 더 낫지 128 곱하기 128짜리. 가독성. 야, 왜 지하철 0명 그것도 가독성 엄청 좋아졌다, 이거. 음... 대신, 덕구가 막 돌린다, 이걸 마음대로. 약. 야... 부작용. 그리고 나 돌리는 거 소리 탈진데 응. 이거 벗겨내는 것도 탈지다 아, 아, 덕구는 이거 처음 봐서 신기해하던데 그림 놓는 거 지도에 어... 난말이봐가지고 우리 덕구 알기 전부터 했다 이거 응 어. <웃음> 해서 썼다 약35 35, 약. 35. 근데 그때는 화질이 좀무렸었잖아 음. 이거는. 아, 이거 1.12.2 텍스처 업데이트. 그러니까 네. 되게 좋네. 옛날에 1.8.1 버전으로 해가지고,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좋다. 1.8. 음, 덕구 <웃음> 이거 아이템 코드 없어지고 나니까 월드 에디션 안 쓰더라. 아예 안쓴다고? 응 수도, 수작업으로 한거지 덕구가 설치한거다 엥? 이게 수작업이라고? 일부가 수작업으로 했다 덕구가 아 장판 기우는거 뭐야 집들어간게 점프맵인데? 야, <웃음> 여기 점프맵이다 집 나가려면 야. 콩콩 해야 된다 어? <웃음> 집 나가다 잘못 밟으면 죽는다 야집 나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 <웃음> 아 이거 일부러 그, 그게 낫지 않나 혹시 복도 바닥을 맨 마지막에 하는 게아 지도를 줬다 모르고 나한테 아 이거 장판 덕구가 골라준 건데 색깔 괜찮나? 덕구 어. 독구... 가뭄비나 뭐 집안에 조명도 넣어야 되는데 조.. 조명 어떻게 넣지 이거 사실 장판 니 오면 결정하려고 했는데 아 A블럭 부... 좋은데? 응 그냥 덕구 좋아하는 걸로 할다 블럭 덕구 좋아하는 거 이 온라인, 이 응. 네, 개강도 3월 16일 아니가 니도. 네, 응. 아, 개강, 온라인 수업으로 때우겠네. 그렇지. 온라인 수업. 그래서, 3월달, 한달 동안, 대학교, 문턱도 못 들어가네. 어, 덕고 왔다. 딱, 온라인 수업. 내가... 하러... 뭐라고? 온라인 라이하르트 대령했습니다 아야 덕구 니가 그 만들어놓은 조형물 저거좀 쓰자 저거는 괜찮다, 이, 입구 앞에 있는 거, 아파트 어 로딩 덜 됐다 응? 어? 아파트 입구 앞에 있던 거 입구 앞 어, 조형물 조형물 있었네요 저거 난간으로, 난간으로 하려고그물아야 음. 그쪽 뚫어놓고 그리고 아, 집 내려오기 귀찮으면 뛰어내리면 된다 이거 난간으로 해놓으면 <웃음> 대신 다시 집으로 들어갈 거지만 그러면 <웃음> 밑에서부터 켜야겠다. 그럼. 이거 조명 설치 어떻게 하지 이거? 노가다 이 서버는 진짜 지우면 안 되겠다. 노가다를 이 정도나 했는데. 하겠는데, <웃음> 역대급으로 스케일 겁나 크긴 하다. 두, 아마 두 번째로 큰 거에서 첫 번째로 큰 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 그래,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제일 큰것 같은데. 응. 음. 아, 이거 옛날에 어, 잠깐만. 그거다, 이거. 어? 대은이 수중턴을 파놓은 거. 옆에 어. 아파트 그거 생각나가지고 짓고 있던 건데 더 커져버렸다 엘리베이터 만들고 나서 이제 10층짜리 그냥 하라고 했는데 빌딩 하라고 했는데 이게될 줄이야 아쉽게... 아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불붙여봐야겠다 근데 아쉽게도 레드스톤 범위가 1 6칸이어가지고 16층까지 밖에 안되더라 엘리베이터가 아... 어. 아쉽네 근데 레피터잘 이용하면 또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 근데 될거 같은데? 응아 근데 되면 내가 더힘들어질때어 그렇지 층더올려아 <웃음> 일어났구나 응. 어떤 야, 중간에 그럴까? 그냥 리피터 응. 떡 설치하면 될걸? 응 약... 엘리베이터 때문에 처음으로 그걸 써봤다 그런 거 같다 비교기 난 그리고 처음 알았다. 이게 논리 회로랑 똑같다는 거를. 레드스톤도. 아니 회로 되게 깔끔하게 해뒀네 왜? 아 내가 회로 되게 더럽게 만드는 편이거든. 아. 저 근데 겁나 깔끔하네. 덕후 인정하지 내가 회로 더, 겁나 더럽게 만드는 거. 저거는 깨끗하다고? 잘 모르겠다. 이걸 봐봐 저걸 봐봐. 이게 더러운지 많지 <웃음>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돼있는데 더러우면 그냥 정리 한번 하면 돼그 전문이 아니다 그거 논리 연산만 알면 마크 헬로시어지들알고 보니까 OR&NOR 그런 거 와서 정리 소리가 들렸다 비교 음, 연산 근데 덕분이는 컴공 가면 이런 거할 건데, 비슷하게. 그니까. <웃음> 어. 이미 넌컴공이다이 녀석. 어니컴공인데 어, 찾았다. 그래도 그거 할줄 알면 좋, 좋다, 이거. 야, 나 대학교 가면 수학계 노예가 된다. 응. 음. 아니, 나 정확히 역학계 노예인가? <웃음> 역학 재밌는데. 으악, 강민우다, 으악, 강민우 발언했다. 저 캘리포니 당당하게 한 칸짜리 복도 걸어. <웃음> 그럼 떨구면 된대, 옆에서 닥쳐서. 닥쳐서 죽었다. 안조, 안, 안전사고 나봐야지 그런 짓안 한다. 그래서 사고 냈다. 아, 그타사가 <웃음> 아니면 안전사고가. 안전사고다. <웃음> <웃음> 매장, 매장. <웃음> 뼈밖에 안 남았다 저저빙상 경기장에서 죽은 것도 안전사고로 나다 나, 하고 있는데 아, 안전사고다 응. 누가 살인한게 아니다 진짜. 그거 다 살이 <웃음> 아니야 안전벨트 안에서 죽은 거다 야 우린 충분히 주의를 줬지만 안한 거다 <웃음> 와, 16층까지 완성. 야, 이제 거의 다 완성됐는데, 도 없고. 오. 요가다의 산물이 완성되려 면다 근데 확실히 놓고 인테리어가 괜찮네. 나는 못한다니까. 응? 괜찮은데, 인테리어. 못한다, 못한다 해놓고 또골자한다 응. 그게 뭔, <웃음> 그게... 그게... 그게 뭔 개. <웃음> 내가 니들보다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야, 뭐라고? 어쩌, 어쩌다 보니까 이게 나무 아파트가 되었다. 아, 나 이걸 보니까. 나도 영감 받았어 뭐. 나도 빌딩 시, <웃음> 무슨 빌딩. <웃음> 나는 그 빌딩 안에 나타나는, 뭐. 모... 복들을 놔둬 야그 하지마 위가 땜 파이어 위가 땜 파이 민규 혹시 네 건물 짓는데 누가 위가 땜 파이어 하면서 난 동물이 나한테 신고해 이리 난사다야 근데 여기 형광등이 아, 좀막 흘리는데 건물 짓고 나니까 아, 뭐야. 머리, 머리 들고 쉬프트 좌클릭하면 그냥 써지네, 이제. 뭐가? 인벤토리 창에서, 어. 원래. 어. 뭐냐. 머리 마우스 갖다 대고 쉬프트 좌클릭하면 그냥 위로 올라가잖아 이제는 그냥 써지네? 음. 아, 그거, 아, 거기서 나 알았다. 그거 니스피든가그 맵, 거기 아. 맵 설명 보다가 알았다, 나 그거. 플레이어 머리, 니는 음. 원래 안쓰였거든 닌텐도 음. 어. 스위치를 사고싶어 난 그렇게 쓸수 있다는걸 알았다 야! 야. <웃음> 그걸 알았다고? 어 그냥 귀찮아서난 그냥 아니 들어가서 이 새끼 또 안전사고 날라고 니 네, 닌텐도 스위치 사고싶다는 우리 몇주일째 들은거 같 이제 일주일 된거 같다 음, 그게 정상이다 사대 되지 그냥 <웃음> 나는 모여봐요 덕구 목도 먹으면은 돈만어나 마... 이미 살수 있다 돈은 있다 아아 니까 이제 닌텐도 스위치에 아 덕구 목돈 안내 된다 굳이 아니, 그런... 그냥 이제 이제 뭐냐 코로 안 나온다 싶으면 아니, 살아야 돼 코로 나왔나 으악 코로 나온다 난 모여봐요 동물에서 야. 이거 하나 떼는 이런 <웃음> 이거 아빠가 했던 드립인데 겁나 우려가 먹네. 우려 우려. 민주니이 아파트에 투자할래. 어? 그럼. 그래. 어, 저거 저거 방화범만 아니면 계속 생각. 니 같은 파이 야 안돼. <웃음> <웃음> 수지 방화범만 아니면 할 생각이 있지. 아. 천육백. <웃음> 방화범 여기 새끼 리그가 <웃음> 없을. 내가 지금 자꾸 1614호에 경고를 주고 있는데도 계속 그런지 어떻게 <웃음> 1 6 0 0 자꾸럼 그 내가 1654호라고 바꿔버린다고 라 협박했는데도 안 되더라 야 그런 짓 하면 진짜로 방화해버린다 방화해버린대 그러면 1층부터 태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빨리 교화된 참나무로 바꾸고 있다 장판을 <웃음> 약 유튜브 알고리즘 정말 알 수. 원래, 그래 <웃음> 그거 원래, 그래 <웃음> 그래서 마음에 든다. 응. 뭐지, 옛날 노래 한 시간 이렇게, 이런 거. 그런 거 좋지. 내 관심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 불러서? 옛날 노래. 야 다시 사람이 하고 있다. 야, 분명히. 우리 집, 우리 집이 몰래 카메라 다루는 게. 약 빅데이터라는 소리를 하면 난 강민우 지급당하겠지 어디 거죠? 검은 거. 집 디자인 괜찮나, 이거? 나중에 웹, 웹, 벽만 어떻게 고쳐야 겠다 이거 아 한쪽 면이 횡해 음. 정면은 완전히 횡해 <웃음> 맞지 맞지 <웃음> 어. 거기다 창문을 어떻게 다지좀 생각 좀 해보려고 창문 문 벽을 이중으로 달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땅바닥 먼저 하면 힘들어진다. 그거, 복도 바닥 먼저 하면. 잠깐만, 내가 어제 왜, 아, 어제 안 한다. 그새끼 왜 이렇게 창문을 단조롭게 달아놨지? 약 불편하다. 약. 이런 단조로운 창문 원하지 않는다. 원해라. 어. 아. 원하게 돼 있다. 재미가 없다. 막저 사람, 재미보고 문 달아요. <웃음> 아니, 문 말고. <웃음> 창문, 원래 1층 창문은 약간, 어, 독특한을 씻어야 된다고. 나 1층 창문부터 단조롭다. 으 대신 스케일로 압도할 거다. <웃음> <약>. <웃음> 스케일 압도 인정. 아니, 충분히 좋다. 아, 내가 298세대인데. 더, 더 웃긴 거는 298명이 없다는 거다. <웃음> 그럼 한 사람당 74개 75 가구는 사 사줘야 된다, 내가. 위가 돈좀 벌지. 약 덮고 또 위가 땜파이 위가 땜바이저거 경고를 줘도 안될다 교화된 <웃음> <웃음> 참나무가 되기 전에. 나는 태우 <웃음> 아, 근 네, 네, 짝수 블록이 게, 호수 블록으로 할 걸. 나는 짝수가 좋아요. 아, 난 호수가 더 좋다. 아, 괜히 대칭, 대칭, 대칭 맞춰야 되는데. 야, 이런 거 의식하기 싫었는 싫은... 아 좋아 이거다 나름 괜찮네 음이 느낌이야 너무 음. 단순하지만 좋다. 충환이의 작업 현장을 버리고, 저분의 작업 현장, 응. 음.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디자인 구상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너도, 너도 해도 된다. 생방송이다. 아, 생방송. 같다. 그러니까. 생방송. 뭐냐. 각 칸마다 굳이 꼭 대칭을 할 필요 없고, 응. 언제든지 모양 막 겁나 뒤틀어도 된다. 나는 뭔가 대칭에 좀, <웃음> 모양을 뒤틀다가 결국 A c t 가 되었습니다. <웃음> 아, 그렇게까지 안할 거다. <웃음> c 갑자기 막 실시간으로 블로그 바꿀 수도 있대. 오, 얘기도 좋은데? 음, 생각해. 그래, 이렇게 바뀌네. <웃음> 이해했다. 어. 어, 그렇다. 아, 근데, 어? 레드스톤 장치 같은 거를 집안에 넣으니까, 그게 힘드네. 집 구조잡기가 음, 음. 힘드네. 음. 잠깐만 이렇게 하니까 뭔가 묘하게, 뭔가 묘하게 다크서클 같이 다크서클 걸린 사람 누가? 막 덕후 니네 집만 그거 하나. 잠깐 불어봐. 음 괜찮은데 발코야를 <웃음> 다르게. 오케이 이렇게 두자 야 일단 그리고 옆에도 나무 원목 아나 원목 껍질 벗긴 나무 블럭이 되게 이쁘게 생겼다 응 마음에 드 무늬가 괜찮더라 그거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 담블럭 같은 거를 조금 튀어나오게 네 집도 벤처하다. 엘리베이터 설치해줄까? 야야난 오티스 엘리베이터 아 설치. 뒤에 뒤에 큰 쪽으로 본관 하나 만들면은 어떤 응. 설치할라 아직은 아, 네가한전이면는 오티스다 야 나는 뭘까? 용력인가? <웃음> 난 노트다 아니 데니 네 뭐냐 니거 네 보고 이제 어, 설치하는 방법 배웠다 아, 덕구, 니는 그냥 한쌤. 원래 이런 건 보고 빠르게 배워야 된다. 덕구, 니는 그냥 한쌤에라. 한쌤 해라. 한쌤 뭐. 한쌤. 한쌤 뭔지 알잖아. <웃음> 가구 좀. 가구 만드는데. 아. 응. 약, 한쌤. 거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음. 아, 그럼 일루말래. 약, <웃음> 일루일래 <일룸. 웃음> 어. 이제 유사, 유사품 가게 일루미나티를. 약안돼 그거 일루미나티 안돼 <웃음> 어디서 혹시 위가땐파이어약 어떻게 알았지? <웃음> 일루미나티 거기 일전 일류 대상으로 위가땐 파이어 뭐라고? 위가땐 파이 석경 아니야 매끄러운 석영 박기 이거다. 음. 낙낙사뭐 낙대 죽치고 매끄러운 석양계단 어디 있어? 매끄러운 석양계단 뭐라고 뭐라고 <웃음> 너희네 석 이상한 짓을 했다 잠만 깐 내가 다시 올게 오, 오, 어, 두 블럭만 이렇게 나와. 음, 어쩌다 보니 배버렸다블록을아 <웃음> 돌릴 수 없니 이거? 여기에 아, 여기, 여기, 이거 반 블럭 아, <웃음> <뭐만 하는지 알지? 웃음> 어, 아 겁나 하고 싶네. 뭔지 알죠? 어 이해하는데. 아 겁나 하고 싶네. 반 블럭 말이 반 블럭 돌려보고 싶. 아, 바로 딱 쓰고 싶. 아, 환장하겠네. 안 되겠다. 그냥 치자. 물론 그냥 치진 않겠다. <웃음> 음. 뭐야. 유리 뚫게. 찡! 찡! 찡! 찡! 잠깐만 잠깐만 여기 계단 올라가는데 옆에 본관 하나 만들고 여기 오케이. 집 안에 계단은 없나? 음 아마 만들 것 같은데? 난 그런 거집 안에 있어야 했다는 주의라서. 느낌이 그런데. 야, 크리에이티브인데 이렇게 팬텀이 꼬인다고? 오, 맘에 어. 드는데? 3일만 안 자면 무조건 꼬인더라. 잠깐만. 잠깐만, 계속. 잠깐만, 이, 이 우리 블로그, 잠깐만. 잠깐만. 저대로 둬 봐. 난단 바닥부터 메우고요. 약 바닥을 서두르우고 있다. 그게 정상인가? 정상인가 이거? 어. 아니. <목소리> 이거다. 그다음에. 야 위에 봐봐. 이상한 짓 했다. 위에, 더 위에. 위에 말고 지붕 말고 밑... 아, <웃음> 음.. 문양 같아. 야 근데 이제... 어뭐해야 되지? 왜? 어이 이러 이 여기 엘리베이터 있는데 계단을 또 만들까? 있으면 좋 올라나. 쟤는 충환이 소리 끊기는 난만 그런. 러어 정상이다. 펜텀 보다이다. <웃음> 정상이다. 엔턴 날아다닌 거 정상이다. 계단 만들까 여기? 아 여기 다만들수 있다 계단에. Five, t 야 광고 표시. 아 광고 싫어 나도 유튜브 프리미엄 살래 빼미같이바이 이제 계단을 어 뭐야 방금 계단 텍스처가 이상했는데 기분 탓이다 아마도 위에 팬텀 날라다니라 잠깐만 팬텀? 야! 포켓몬 말했다 <웃음> 안된다 <듣는다. 웃음> 포켓몬 <웃음> 팬텀이랄 니가 땐 바이오 해버릴까봐 아왜 포켓몬이 뭐어서안된다 아, 어? 뭔가 미묘하게 그게 안맞다 균형이 안맞는 느낌이 든다 뭐가 <웃음> 뭔가 미묘하게 균형이 안맞는거 균형.. 안맞으라고 만드는건데? 아 그런거였어? 약 애초에 균형이란건 없었다 이 녀석 음난 이런거 만들때 은근히 균형을 아 많... 그리고 조명 바다른 조명 그냥 천장에 박아버리는거 이렇게 너무 적나라 하잖아 안되겠다 천장에 때려박자 천장을 때려봤다가 천장이 뚫려 버렸어 야! 천장 뚫으니까 위에 초콜릿보 있니 뭐라고? 초콜릿. 너 뭐야? 너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니? <웃음> <웃음> 태양광 발전이 이렇게 맛있게 생겼니? 초콜릿이다 야 1614보다 더 넓은 집이 있다 어그 그런 데가 생겼나? 어 천, 1619호다 아, 안된다 거기 갈래? 집옮길래 어딘지 한 여기가 총.. 요, 요 안에 공간 이 넓이가 1619호다 어우.. 존나 넓네 여기가 14다 어디 위치냐? 중학교이네19 음. 어.. 나쁘진 않은데 매수하면 된다 그러면 응 음, 안되겠다 나1614 14호에서 할게 14도 가지고 적었다 할거든뭐라고뭐라고 적었다 할거다 한마디로 약간 다시 인규집으로 돌아간 유튜브 알고리즘은 악마 내 정체를 다 깨뚫고 있다. 어떻게 된 거지? <웃음> 일루미나티다. 야, 뭐라고? 이라. 뭐라고? 이래서내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유감된 바이. 뭐라고? 더 <웃음> <웃음> <저, 웃음> <벌써> 심한 <웃음> 말이 들린 것 같은데 방금. <웃음> 그러지. 유감된 바이. 약! 약! We got them f i r e You got them b y 그리고 You g o 뭐? You 파 o 요 약! 다할래 바이어. 유 같은 바이. 야, 유 같은 바이어를. 유 같은 바이. 너를 찾았다 쏴라. <웃음> 뭐라고? <웃음> 이놈을 맞추겠다. 응. 음. 음. 아 얘기 좀 나. 음. 아좀더 자연스러워졌다. 유가은 바이. 누가 저 사람 좀 멈춰주면 안 돼? <웃음> 못 멈추니까, 아쉽지만. 왜 시공창이어야 되나, 멈출려면 음, 너도 발로를 해야 한다. 아, 시공창. 발로는 안 돼, 요 돼. 스무스, 걸치? 여기 방한게 이유가 은파이파파파이 저건 터 제일 심한 건데 <웃음> 야, 가구수가 하나 더 늘러놨다. 어쩌다 보니까. 가구수가. 가구수가 하나더 되면은. 응. 200, 299. 뭐, 250 뭐? 299. 어. 아, 좋아, 천장 높이 딱, 딱이네. 어, 오케이. 유같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야, 야, 열기로는 벽 계속 치지 마, 뭐좀더 음. 넓히게. 얼마나 넓힐거좀더 크게 만들고 싶은데. 초반에 급은 아니어도 한, yeah. 4, 4층? 4층, 5층, 나 하고 싶은데. 16층 가자 그러면. 16층. <웃음> 방금 뭔가 이상 소리 들니 되... 이유같은 빠 근데 이거 오늘 안.. 오늘 다 만들면 뭔가 내일 와서 까먹을 것같아약구조들 그것하고 오늘 다 만들기 어. 너무 크지 않네 안 잔다고 어, 근데 도쿠가 베란다 디자인 괜찮게 놔가지고 저거 다다 다 놔야겠다 <웃음> 음, 뭐지 나날 좋게 만든 적이 없.. 아! 덕구! 나 생각 나 뭔가 괜찮은 생각이라서 뭔데? 일단 2층까지는 이, 이 어.. 이거대로 하는게 맞고 3층부터 볼록 치어나오게 하자 야! a c p 아... 뭐라고? 아 그런거 아니야 뭐라고? <웃음> 그런거 아니야 야! 방금 뭐잘 못들었나? 잘 들었나 혹시? <웃음> 디지타워보았났네 디지타워는 갈수록 쪼그라드는데 야. L.C.T. 파이어? 뭐라고? L.C.T를 왜 발사했는데? L.C.T. 파이어 L.C.T. 파이어다 난 그래도 그거 코앞에서 볼수 있어 <웃음> <웃음> 니네집 바로 앞이니까 어. 그냥... 거의 앞이지 그거 무존타고 <웃음> <웃음> 뭐 <좀> 250 <웃음> 65,800이었나? 기억안 나네. 야! 잠깐만. 잠깐 더 해야겠다. 아, 근데 더고구 니, 니, 가 만든 거전 저렇게 해서 나 베란다만 다 달아놓으면 괜찮겠다, 근데. 음. 다 달아놓으면 됐 띠. 다 달아놓으면. <웃음> 그거 다았는데 얼마나 고통받을지 참 근데 유일히 창문이 없는 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은밀하게 범죄를 저지를수있지 여기다가 있지. 뿌연 창문 뿌연 창문 가리더라 이거 아 좋아 이거다 마크 부검 역시 평온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공포스러운 부검도 있는데 뭐대 간혹 가다 엄청 무서운 욕감 응. 동굴가다 갑자기 아. 아, 동굴 이러네. 업데이트 해달라고 몇,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데 아무도 안해준다 여기 <웃음> 보니까 마크 민규 여기 봐봐 이거 어? 오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상하지 않다. 여기를 좀 활용하겠다. 계속 넓힌다고 했으니까 저기 만들어놨다. 뭐 뒷정원이라든가 그런 거도 써도 어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인데. 물론 계단 쪽에서. 아, 이 여기 뚫려 있구나. 여기에 이제, 그, 1층 입주민만 갈수있게 1층? 주, 이거 빌딩이었나, 그러면? 그럼 나 거기 어, 투기해도 되나? 이정에 다세, 다세대 아, 주택이 아, 있지? 있지? 뭐? 이거, 이걸, 톡째로 1인, 1인 집으로 할 거잖아. 근데 누가 투기한다는데. <웃음> 야, 안 돼. 네. 부동산 투기한다. 야, 안 돼. <웃음> 사악하다. 두둥 <웃음> 소개하는 순간 재개발이다 야안 돼? 뭐? LCT가 뭐라고? 말이지만 <웃음> <심한 사이>, 말이야 <웃음> 야 여기 여기요 초콜릿이 예. 기름 막고 있어 초콜릿 안잡 초콜릿이 개막아 <웃음> 초콜릿 위치 좀 옮겨야 되거든요 <웃음> 초콜릿이 <진짜 웃음> 개막아 그그 그 나쁜 초콜릿 위치 좀 옮길게요 아니 아니 부수지마 부수지마 부수지마 올데이디로 옮길 거야. 난간이 다기막는데올 데디스로 옮길거야 그냥 손으로 제거내라 그럼 되지 아올 데디스로 옮길거야 네홀 데디 왜, 왜 안되는데 아, 올 데디스로 할거야 자 딱하고 유 같은 싸이 딱, 딱 한다음에 어디서 카피를 해줍니다 여기서 카피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칸 정도 땡겨서, 붙여 놓을게요. 예. 예. 어, 이거 아닌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한 칸을 <웃음> 땡겼어야 됐다. 야! 이거다. 와, 내 대가리! 야, 이거 아니잖아. 계단 막혔어. 아니면... 계단 완전히 막혔어. 아! 상 없나? 꼭대기 없나, 이거? 계단 더 싸우려고 그러게 하거가그 아, 아, 꼭대기는 없다, 이제부터. 작. 초콜릿 제거해도 되나, 혹시? 네. <웃음> 얘를 없앤다. 아! 어, 야, 야, 부수자않 초콜릿. 초콜릿. 아예 부서기로 네. 했나? 초콜릿 있는 쪽다부서그네 아, 난 그냥 여기 음, 할게요. 할, 할 때한 칸만 열면 충하자그 다음에. 안 불러. 뭐. 아니, 반블로 <웃음> 야, 기부라고 쳤네 그 다음에 그렇지, 아주 좋아요 아주 안 좋아 요즘까지 w h a 약뭐 했다고 아홉 시지 시간 겁나 빨리 가네. 응. 야 이렇게 하니까 좀 그나마 괜찮아졌다 이쪽이. 응? 어 올려볼게. 어. 봐봐. 뭐? 이러니까 좀 괜찮아졌다. 더 많다? 응. 요 앞부분이 행했는데 그나마 나, 괜찮아졌다. 야, 괜찮은데? 응. 음. 오케이. 니네 쪽 가보자. 야, 거기, 와규모 좌표 999하고 990 하면 된디. 어. 그냥 999, 999 하면 된다. 와규물 나온다, 그럼. 약구. <웃음> 와규물. 와규모는... 이거, 이녀 어, 괜찮은데, 이거. 창문 이래 거. 야, 투기가 하고 싶어진다. 약 기대 안돼. 큰 손. 뭐야? <웃음> <웃음> 오. 아, 조금 멀고눈 더블샷을 줄다 오, 여기도 괜찮아졌다 이제. <웃음> 야. 초콜릿 밥블 더블... 아닌 것 같다. 밥불리나 더블... 보다. 여기 계단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네 yeah. 끌려간다끌려간다약일났다 정법 한다는데, 어, 응. 야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 덕고 응. 힘들어한다. 동생이 자꾸 용이다 뭐 지으려고 하는데, 약 있어봐. 뭔 인기가 많아. 응. 그거 어떻게 설이네 야, 큰일 났다, 정법한다. 뭐라고? 어? 뭐라고? 철근의 법칙. 야, 그게 약... 한 시간 말이 더 올게. 이렇게... 어? 어? 그거 볼 거가? 어. 아직도 뭐? 야, <웃음> 즐겨본주 추작의 법칙이다, 이제부터. 추작의 법칙. 어떻게 알았나? <웃음> <야>. <웃음> 현지인들 몰래곱엔돈 주고 사먹어. 주장 레전드. <웃음> 주작의 법칙. 주작. 거전하 아니, 이사. 2층이랑 3층이랑 블록스가 다르구나. 아, 그, 에이. 굳이 옥상, 옥상에 올려야 되냐, 제 옥상은 할건해가안 울릴 건 그냥 덮어. 잠깐만. 적당히 일익선을 만들어도 된다, <웃음> 와드 빌라가 현재. 기핑. 잠시만, 5층, 산장 높이를 조금 낮추. 와규 빌라. 이곳의 이름은 바로 와규 빌라. 이곳의 이름 뭘로 하지? 참나무 빌라. 와규 뭘 저거, 와규 의사. <웃음> 국회의사당 갔나? 어, 왠지 그렇게 생겼다 애가 백악관 같기도 야. <웃음> 창문 뚫린 거왜 왜 그렇게 생긴 그런가? 어 내가 보기엔 <웃음> 그렇다 와, 규모. 딱짭 떨어졌어. 와, 왁규. 규모. 와, 규모 지금 장사 엄청 잘 된다. 와, 장도없는 사람들이 마구 들어온다. 조용하다. 와규물, 거기, 코로나 때는 조용하다니, 응. 딱. 와규물의 신천지 단체로 예배하고 갔다. 뭐라고? <웃음> <말해>. <웃음> 아니, 아니 진짜 난, 그 지금 그 3월 일까지 소환... 폐쇄됐다. 폐쇄령이다. 잠복. 환이 마녀 만든, 마녀, 마녀 소환해가 신천지. <웃음> 오케이. 약 누가 박쥐 뿌렸어? 박쥐? 거기서 누가 포장마차에서 네. 박쥐 공이 팔고 있던데? 야, 언놈이야. 그 이름은 박... 당 당근. 야 당근. 뭐, 옆에 당근마켓이라는 데가 있는데 초대형 그... 박쥐마켓이 있다. 뭐라고? <웃음> 그니네가게 <강의> 때문에 <웃음> 망했대. 그래서 빡쳐서 신천지를 불렀다 내가 봤을 땐 걔는 자기가 진짜 망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 원래 망했다는 걸 모르고 니네 거에다 <웃음> 원래 망.. 우리는 안 봐도 망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걔는 계속 네이마몰때는 망했다고 무장한다 <웃음> 음.. 좋아 그렇다면 뜨거운맛이다 뜨거운맛 민규 요거 잠깐만 음. 야, 엑스다오 나름 야 나름 괜찮은데 블록스도 맞거든 어. 지금 내가 할라는 거야. 음. 오, 그건 우연의 일치다. 오, 오늘 맞잖아. 블록스는 우연의 맞추는... 치딱 맞아 떨어진다. 이거다. 그대로 채택되고 맙니다. 뭐 <웃음> <웃음> 이제 3층 부터는? 3층은 이쪽... 그냥 창고 없던데? 공간 좁아보이는데아 뭐가 일로 안하고 여기다가 여기 공간 아, 남잖아 다터더 질건 결할거야응 어...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어... 어... 내 덕분이는 집이 도대체 몇 개야 근데 이것만 하면 4개데 이제 뭐개인데네집 <웃음> 그러고, 니, 나는, 건설을 도와주면서 투자하고, 있어. 야. <웃음> C.O.H. 너무 잘연스 아, 뭐하냐면 얘가, 건설 도와주는 대신, 여기다 C.O.H. 건설, 컨벤션 열라고 한다. 야. <웃음> D.O.H. 야, 나 간다. 어, 동, 그거 <웃음> 시작했다. 그거 시작했다, 법... 이제. <웃음> 주자개 법칙. 주자개 <주작의> 법칙. <웃음> 음... 주자개 주작의... 법 어. 그럼 제가간 사이에 난 사악한 짓을 해야겠다 뭔데? 사악한 짓 우십 사악한 짓이다 바로 석양 우십 사악한 짓이다 이 녀석 <웃음> 뭐라고 <웃음> 뭐라고 해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웃음> 더 사악한.. 아니, 그건 사악한 게 내가 있을 수 없는 거다. 있어서 안 된다, 그리고. 당연하지. 54악한 짓은 없어야 한다, 이십 23. <웃음> 어 어후 왜집 파요 집은 거의 다 완성됐다 이거 이제 이나 내부 인테리어만면 끝나겠다 이거 내부 인테리어 그러니까 인테리어 어, 디 디저... 데코만 하면 끝나겠다, 건물 인테리어 아주 중요하다 인테리어가 아니라 54테리어 나 아니다 아무때나이 <웃음> 녀석이 54를 붙이네 키보드 짤깍거리는 소리 왠지 나? 와아 왜? 응 음, 니가 내는 그 소리가 왠지 민규왜 <웃음> 민규 왜? 응 음, 니가 는 니가 내는게 내는 아니네응 음. 키보드 소리 응 음, 내가 내는거지 응응 아. 안돼 징징이 소리 따라하면 안되고 징징이 소리 따라해도 된다 이제 그러면 그걸 해야겠네 234번 235번 雨水